안녕하세요 돈파른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혹시 아직도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또는 아직도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아마 앞으로는 달러 또는 달러 자산이 우리들의 자산관리, 재정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달러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요? 또는 반대로 달러 지금 파는 것이 좋을까요?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왜 달러가 또는 달러자산이 우리들의 재정관리, 자산관리에 영향력이 커지는지 또 앞으로 환율은 정말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같이 공부해 보자고 합니다 자, 환율은요 원달러 환율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지난해 초에 1,100원에서 1달러 1,100원에서 연말에 1,200원이 되었죠 또 올해 1,200원에서 지금 1,300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동판가게 영상을 통해서 올해 10달쯤 되었습니다 1,200원을 넘어서고 있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아직도 달러 더 오를 수 있다 지금이 꼭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부분 금융계에서 꼭지다 지금 달러가 꼭지니까 조만간에 꺾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른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올해 아직 연말도 되지 않아서 달러가 이미 1300원을 넘었었습니다 사실은 1열 달에 그 방송을 제가 했지만 저도 이렇게 급하게 달러가 빨리 오를지 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달러 또는 달러자산은 우리들의 자산관리, 재정관리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공부를 같이 해볼 건데요 우선 달러가 즉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내릴까? 오를까? 앞으로 이것에 대한 생각보다 달러 그 자체에 대한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달러 또는 달러 자산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라는 그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꼭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또 달러 자산이 없더라도 달러가 있거나 그 상관없이 알게 모르게 달러는 이미 우리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한국경제는 수출 주도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비싸냐 달러가 싸냐의 영향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제 수지, 무역 수지는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자국의 통화가 비싸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자, 이 공부는 별도로 하십시오. 또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서는 자국의 통화가 싸지는 것이 사실은 도움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도가 있다는 거죠. 정도가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 달러가 너무 빨리 비싸지니까 즉 원화가 너무 빨리 약해지니까 수입 물가가 굉장히 비싸졌고 그렇잖아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관리가 힘든데 수입 물가가 굉장히 치솟으니까 특히 뭐 원유 등등 치솟으니까 우리 경제 부담이 굉장히 커졌죠. 어쨌든 수출 주도 국가인 한국 경제에 달러는 우리 일상에 이미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달러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해외여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또 자녀를 비롯해서 유학생 가정이 있는 가족들 요즘 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급등해서 굉장히 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펀드 가입할 때 해외 펀드 가입한 경우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달러에 노출되어 있고 또 연금저축펀드나 IRP 등등의 각종 펀드들 해외 펀드들 다 달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베액보험 가입하고 있죠 베액보험에도 변액보험 펀드 포트폴리오 각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해외 펀드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달러에 투자하거나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그리고 달러에 대한 관점을 가지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자산관리, 재정관리에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건데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영향이 커진다는 겁니다 자 예컨대 2021년 지난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달러가 엄청 풀렸잖아요 시중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자 달러가 많이 풀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달러 약세 현상을 초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있잖아요 달러가 많이 풀렸는데 그러면 달러값이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지난해 달러값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미국도 달러를 많이 풀었지만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서도 자국의 통화를 많이 풀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이 코로나 팬데믹이 확 덮치면서 다 그냥 가게 문을 닫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풀어서 유동성을 공급했죠. 따라서 지난해는 달러뿐만 아니라 전세계 통화가 다 많이 풀었다. 그러니까 딱히 달러만 많이 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더구나 결국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였죠 위기 국면에서는 안전자산인 달러 달러를 내가 많이 사두기를 원합니다 매수하기를 원하고 보유하기를 원하죠 각 국정부가 기업들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에 그랬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해는 더 비싸졌죠 왜 그렇습니까 아시다시피 긴축 했죠 긴축 하니까 세계 경제 투자 시장이 그냥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전쟁까지 유럽 전쟁까지 생겼습니다 전반적으로 뭡니까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불확실성이 크게 지속게된 거죠 자 달러 이 기축 통화인 달러는 앞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로 알려져 있죠 이 안전한 통화는 글로벌 스트레스 지수, 즉 세계경제가 불확실하고 정치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즉 내일 어찌 될지 몰라라는 이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이 기축통화인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 달러를 내가 사두어야겠다라는 욕구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달러 가치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달러 보유 증가 현상 때문에 그 결과로 올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돌파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세계가 세상이 지금까지 보다 훨씬 평화로워 질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각종 뉴스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패권 전쟁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등의 패권 전쟁은 점점 강화되고 있고 이른바 신냉전 시대에 한때 우리는 글로벌 공급체인 이라고 해 가지고 정말 약속 하듯이 계약 했듯이 그냥 a 가 b 로 공급하면 b 가 c 로 공급하고 이공급사슬 e, 사설, 경제 사슬이 아주 평화롭게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딱 끊어졌다 정확하게는 트럼프가 중국하고 백근 전쟁 시작하고 또 전쟁이 터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가지 경제위기가 덮치고 올해 긴축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더 커지고 이런 등등이 맞물리면서 세상은 이제 각자 도생, 협력하지 않겠다. 내가 살아야 된다. 자, 이런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는 더욱 불확실한 세상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10달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때 1200원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대 이것은 높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시대를 계속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 아직도 그 생각에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달러에 대한 관점을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환차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환차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원달러 환율, 특히 환율에서 차익을 먹겠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전문적인 투자 영역입니다. 지난해 환차익 10% 정도, 올해 환차익 10% 정도였는데 굉장히,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또한 환율이고 이 환율은 정치적인 요인들도 많이 작용합니다. 차라리 환투자를 하겠다 하면 저는 주식 투자를 하겠습니다. 같은 노력이면. 그만큼 환투자로 인한 환차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환차익을 기대하기보다는 기대하기보다는 위험 분산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세계 경제는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평화는 끝났다. 즉 경제 영역에서 평화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위험 분산 차원 우리들의 재정 관리 자산 관리에서 위험 분산 차원에서는 여유 자산의 일부를 적당히 보유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때 두 번째 두 번째 여유자산의 일부를 적당히 보유한다할때 달러가 있고 달러자산이 있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달러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한테는 한국 돈과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원화와 같은 거죠 한국 사람한테는 달러 자체는 자 달러가 있고 달러자산이 있다 달러자산은 어떤 거죠 말 그대로 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 상품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달러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미국 이 t f 도 달러로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미국 부동산도 달러로 사야 되는 것이고 미국 국채도 달러로 사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달러 자산인데 달러에 대한 관점 두 번째는 달러 자체보다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세상은 계속 불확실해지고 그만큼 위험이 많아지는데 여유자산의 일부를 적당히 보유한다고 하면 올해 장기 보유를 해야지 않습니까 장기 보유 측면에서 보면 저는 달러 자체보다 달러 자산이 낫다 장기 보유를 하는데 달러 자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원화로 따지면 그냥 장롱 속에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은행 통장에 내 돈을 넣어 놓는 거하고 같아요 자 그것이 좋겠습니까 결코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건데 그래서 두 번째 달러 자체보다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자 자 그렇다면 달러 자산은 물론 안전하진 않죠 달러 주식이라든지 달러 ETF라든지 달러 채권들은 투자상품이니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자산들은 결국 자본주의가 성장한다는 전제에서 보면 모든 자산들의 가격은 성장한다고 봐야겠죠 그랬을 때 달러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가장 위에 있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는 달러 자산으로 인한 성장 이익이 더 크겠죠 반대로 달러가 떨어집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약세로 돌아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원달러 환율이 약세 즉 달러가 약세라는 것은 세상에 경제적으로 평화가 왔다 라는 뜻 그렇죠?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라뜻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산 달러 자산을 포함해서 투자자산들은 오히려 수익이 높아지죠 또 반대로 요즘처럼 달러가 비싸졌다 이러면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다 그러면 투자자산이 마이너스 될수 있으나 그때는 말 그대로 환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분산효과가 있고 해지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달러 자체보다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자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 이것은 자신의 재정 형편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해야겠죠 예컨대 미국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미국 이 t f 펀드죠 펀드 미국 이 t f 에 투자할 수도 있고 또 매달 배당형, 원본은 저변동 배당형 투자상품 등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예컨대 가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월 배당, 원금은 저변동 달러 ETF 포트폴리오 상품 있죠 자, 그것은 미국 국채나 장계 사체가 ETF 절반 을 이상을 차지하고 또 나머지 우리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을 따지면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 ETF 일부 또 리츠와 같은 상업용 임대자산에 투자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 등등이 이제 한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건데 이게 연간 배당이 올해 기준으로 한 5% 6%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은행 금리, 한국의 은행 금리와 비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비교 불가입니다. 왜냐하면요. 월 배당이 달러로 나오는 거죠. 자, 앞으로는 달러 자산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내 통장에 계속 달러가 나온다, 달러가 쌓인다. 이것은 단순하게 금리 차이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차원이 다르다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달러 자체보다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는 게 나은데 이때 달러 자산을 어떤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미국 주식도 있고 ETF도 있고 또뭐 배당형 투자 상품 등등으로 다양합니다만 그것은 결과적으로 나의 재정 형편 그리고 투자 경험에 따라서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점점 달러 또는 달러 자산이 나의 재정의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만큼 달러 또는 달러 자산이 우리들의 재정에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달러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조금 유익하셨습니까? 혹시 이 방송과 관련되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돈 파는 가게 또는 바인 투자 자문 치고 들어오셔서 1대1 채팅장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